동적인 거를 좀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 편인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물론 꼭 이대로만 만들어서도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저야 고맙겠지만 좀더 이제 좀더 제가 뭐 쓰는 재료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난 이렇게 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로 결국 이어지는 걸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배경 안에서 일단 찍으면은 저번처럼 기본적으로 일단 길이가 같으니까 는 어, 똑같이 줄여서 어, 일단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기부터 줄이고 일단은 프로필 사진 안에 들어갈 그때 350피셀이랑 어, 가로로, 그 다음에 새로운 560 픽셀로 해야 된다니까, 어, 이미지 그거 자르는 거나 조절하는 거는 이미 저번에서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어.. 일단 오늘은 일단 좀 그래도 일단은 좀일 바닷가에서 배경을 좀 찍은 거다 보니까 는 그런 좀 그런 플레어 효과라던가 또는 아니면좀 직접 만들어서 꾸밀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 들어가시냐면은 필터에 들어가시면은 렌더에 렌즈 플레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점이 하나 찍혀요. 그래서 점이 하나 찍히고. 가장 모서리에 갖다 놓고, 명도에 150% 어, 이 이상으로 하면은 모서리 쪽에 아무리 갖다 놔도 수치가 너무 밝아지기 때문에 백색구가. 그래서 한150 정도로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가까이서 확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 조금 더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를 이제 여러 번더 추가 하시는 거예요 퍼센트를 낮게 까 이제 100% 짜리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렌더에 들어가서 렌즈 블러에 들어가서 다시 가운데 모서리 찍으면 다시 이제 기존에 여기 있던 거 말고 또 추가를 내가 하겠다고 마우스 우 좌클 이제 왼쪽 버튼으로 누르면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50%. 일단 이 정도로는 했어요. 그럼 이제 이쪽 정도는 이제 좀 잡히는데 어, 이거 갖고 너무 밋밋하니까. 어,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로 해도 좋은데. 뭐 그렇게 되면 너무 대칭 형태가 되니까는 좀 이상하고. 일단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이제 또 일단 처음 베이스들은 흰색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N을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계속 축쭉 생성이 돼요. 일단 일단 1 번을 쓸 거고 그래서 원형 선택 윤곽 도구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정 형태의 이제 원이 생어 도구 이제 선이 잡히게 되고 칠에 들어가셨고 어, 여기서 정경색으로 해주시는데, 정경색은 여기 앞에 있는 서, 선을 쓴다는 거고, 배경색은 이 뒤에 거를 쓴다는 얘기예요네 뭐, 지금은 저는 앞에 색깔만 계속, 여기 가만 바꿨을 까 정경색으로 갖다 놓고, <웃음> 불투명도 25%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게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옮겨서 알트 어, 이제 그 뽑은 레이어 자체에다가 알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복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옮겨다녀서 찍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좀 한쪽에 이제 <웃음> 이제 2번 레이어로 만든 거에 또 가서 시프트로 하시고 밝기가 너무 어 이제 한 밝기만 있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색상도 좀 바꿔서 어좀 밝은 상하색 써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시프트하고 F 오번는 누르면은 7 단축키네요 그래서 어차피 자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음, 그 다음에 뭐 이쯤에 해서 이제 7을 가서 이동 도한 25%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발좀 거의 흰색하고 반 섞은 여기 하늘색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뭐 자유분방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친 효과들은 다 합쳐주세요. 이제 합쳐주고 관리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지우개 도구에 가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50% 흐름도 50%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저번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키보드의 알파벳 P 오른쪽 바로 옆에 있는 거 괄호표를 누르면은 왼쪽 괄호는 크기가 작아지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 괄호는 제가 크기가 커진다고 했었죠 이걸로 이제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좀 좀 테두리 선은 남고 안쪽은 약간 투명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많이 지워지면은 이제 좀좀 좀 오히려 더 효과가 별로다 보니까는 불투명도와 흐름을 50%로 해 두시고 이렇게 좀 찍어 주시는게 좋아요. 방금 전까지 이제 찍었던 것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이제 이 렌즈 플레어로 나타나는 효과하고 좀 비슷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느낌을 그래서 아, 어, 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일단 이걸, 이건 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 어, 일단 뭐이 효과도 이 효과인데 어, 이거는 이제 이 만약 이 효과도 좀 사라지거나 지우고 싶다 하면 좋지만은 일단 이거는 좀 저는 베이스로 두고 어 베이스로 두고 다른 거를 좀 이제 가볼게요 일단 이거는 합칠게요 이거는 일단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준비할 재료가 필요하신데 그걸 구해서 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까 다 구해놨는데 구글에 가셔가지고 아다 쳤네 라이트닝 이펙트 PNG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은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꾸미는데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어 이거 괜찮겠다 싶은 거는 족족 다 저장해 두시고 쓸만하다 싶으신 거 쓰시면 돼요 아까처럼 굳이 만들 필요도 없죠 이렇게 막 직접 등록을 한 것도 있다,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불러오게 되면은 잠깐 PNG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미를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 PNG는 지금 제가 불러왔는데 바탕이 이런 무슨 체크판처럼 생겼잖아요 이거는 배경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는 이 자체로 한번 제가 컨트롤 A로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X로 자르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러면 얘만 넘어왔죠 이게 어... 레이어만 인식해 줄수 있는 확장자예요 포토샵에서 원래는 뭐 이제 그런 색상이라던가 뭐256 색이라던가 뭐 jpg라던가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화질적으로나 개선이 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png가 나왔는데 어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최신 이전 도도다 되지 않나 이제 인식을 이제 이렇게 레이어만 관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저장을 이렇게 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PNG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한 것들을 좀 배치를 하고, <웃음> 아 뭐,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어, 좀 크다 싶으신 것도, 어, alt 버튼을 누른 채로 휠을 누르시면은 확대했다 줄였다 할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고, 이것도 줄이고, 왼쪽에는 배치했으니까 는좀섞여있어 좋은데 좀 너무 많이 구하는 질을 안하고 이 정도로만 일단 뭐 이렇게만 했어요. 일단 이렇게만 했고 이렇게도 합쳐주고 일단 그러고 혹시나 또 글자를 새겨주고 싶다면 은 미리 여기서 새기고 가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어, 작성을 제가 하고 갈게요 음, 음. 안에 이제 효과에 가면은 못 바꾸거든요 어, 다시 또 해제를 한 채로 여기 수정하러 들어와야 되니까 음, 일단 뭐 요렇게 해주고 세로가 낫더라고요. 저번에도 해보니까. 그래서, 세로를 할 건데, 이번에는 왼쪽에. 둘 거고, 이렇게 했고, 합쳐주고, 이번에는, 어, 혼아 옵션에 가서,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원래는 이제, 그래서, 여기 드롭 섀도우로 가면은, 어,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왼쪽으로 가는 빛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반대로 넘길 거니까 150도 하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내려오겠죠 하고 스프레드 크기는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지금 확대했을 땐 괜찮은데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으니까 좀 줄이고 스프레드도 하고, 아, 이건 너무 밋밋한가? 그래도 이게 낫겠다. 저 있는도 없는도 하는 게 낫고. 거리를 조절하시면 이렇게 뒤에 잡히는 게돼요 어, 약간 그러니까 좀 거리로도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 거리를 좀 적당히 주시면은 스프레드 크기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갖고, 한이 정도로만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했고. 이제 글자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 배치해 두고. 글자는 뭐 사라져야 하는 그런 뭐 음짤 효과를 주고 싶지 않아서 배경하고 이것도 그냥 합칠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경에서 이자물쇠이 버튼을 누르시면 은 배경 자체도 레이어 취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넘기시면 되고 이렇게 넘기시고 그래서 한 넉넉하게 일단은 뭐 가볼게요. 이렇게 됐고. 자, 일단 끄면서 일단 할 건데. 일단 100%는 합칠게요. 그 다음에, 어, 좀, 구분이 가게 하려면은, 불투명도와 이거로 90%씩, 10%씩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거도 이제 합칠게요. 이거도 합칠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얘가 됐고, 다시 얘가 되면은, 얘는 지금 다시 10%를 줄여서 80. 80. 그리고 합, 다시 복제할 거 남겨놔야 되니까는 일단 이렇게 해주고, 합치고, 그 다음에 얘는 70. 70. 그리고 이 정권은, 지금 얘는 거의 다 없어졌고 이쯤 됐잖아요? 이쯤 되면은 음. 더 20%나 10%로 가는 거 이제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인게임에서 볼 때는 어 이제 다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시간 지체가 길어지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한게 100% 90% 80% 70% 60% 50% 40% 30% 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아래에서 하나씩, 어 이제 힘이 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구간도 설정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 얘가 중간에 있던 7이 30%였죠? 40%고, 50%도 다시 올려주고, 60%도, alt도 누른 채로, 이 레이어 안에서 마우스로 이제 약간 뚫는 것처럼 계속 위로 움직여 주시면은 넘어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70%도 이렇게 여기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80%도 해주고. 그 다음에 90%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상태 백보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해줄거냐면은 어... 이거 이제 끄자 창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 타임라인로 인데 여기서 보통 맨 처음엔 아마 기본 아무것도 맨 처음 쓰시는 거라면 비디오 타임라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뉴 칸에서 아아 아, 아, 아, 다 일단은 이거를 이제 이거 메뉴를 하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만들기를 누르시고 아 깜빡했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잠깐 좀 머무는 시간 있다가 다시 얻어 줬다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GIF 형식상 그래서 이게 마지막 거를 조금 시간을 얘네들보다는 좀 차별적으로 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고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재생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될건데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다 이거다 오히려 더 길면 너무 느릴 것 같고 요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렌더에 보시면은 사진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 프레임이라는 게 어, 영어로는 이제 좀 액자라는 느낌, 이제 그런 걸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일단 이렇게 가시면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해서 기본 액자가 있고, 만약 마음에 드는 액자가 없으시다. 하면은, 이제 또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뭐 다양하게 있어요 네 이제 뭐 다양하게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액자가 난 별론데 너무 약간 좀 인조적인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제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음 액자를 구해오셔도 좋아요 이렇게 png 파일로 네,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볼까 어, png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레이어르만 보존되는, 그니까 러 뒷배경이 없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잘라서 쓸수 있는 파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구하시는 팁은, 음, 이런 것처럼, 프레임 PNG. 이렇게 치시면은, 이것도 진짜 많아요. 네, 그래갖고 마음에 드신 거 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만약 있다 나온다 한다면 일단 얘 끄면은 일단 여기서 합치면은 이게 인식이 어허허 안 돼서 어안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보시고 음 일단 돌아가 있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넘기시고 일단 크기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넘기고 구석에 놔두고 얘를 다시 줄이고. 이제 뭐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주고 싶어서 이걸 구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걸 합치기 전에, 하하, <웃음> 이걸 했어야 했는데. 결국 뭐좀 나중에 저 인게임, 제 제가 올릴 때는 뭐 다시 작업해야겠지만, 여튼 뭐좀 이런 느낌을 이제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런 사진 액자처럼 좀 테두리가 완전 이제 가해가 아예 가려지는 것보다 요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좀 좋아요 예. 저는 이런 것도 좀 좋다고 봐서 예. 오히려 좀 불쏘 프로필로 쓰기에는 이런 액자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예. 어 이게 바뀌었구나 내보내기 이안했구나 웹용으로 저장이 돼요 그거를 이제 누르시면 되는데 그러면 확장자에 이제 GIF 지금 움짤리니까는 GIF로 하시고 색상, 아마 256색으로 되어있을거에요 되어있고 루핑 옵션을 계속 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어... 픽셀은 어좀 줄었다? 왜? 아니 이게 왜왜 왜, 왜 줄었어? 뭘리가 이렇게. 음, 왜, 이게 지 마음대로. 혹시나 이게 좀 잘린 크기가 있으면은, 다시 좀, 이거를 이제, 고리를 풀고, 조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 좀 애매하네, 얘가. 그래서, 저장을 할 건데, 어디다가 하시냐면은, 내 PC, 문서, 아, 노노노. 뭔 소리고 그래? 뭔 소리야. 뭔, 이렇게 버릇처럼 문소리. BNS 사진에 BNS의 캐릭터샷 여기에 저장하시면 되세요. 저장. 비라틴 문자겠습니다. 어, 어, 이런 메시지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SD도 저장하도록 할게요. 네. 워크 2 PSD 워크 2 okay, 일단 이거는 그래서 일단 아니지 고 끄면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GIF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다시 사진에 가서 BNS 드샷 이거를. 뭐 아, 음, 이건 이건 아니고 일단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어, 이게 좀 되돌아가 키가 안되네 일단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작업한 건 저장해두고 이거를 워크 음, 2.jpg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어? 뭐야. 얘는 gif 파일인데 jpg로 바꾸면은. 해서 이제 봐볼게요. 어 이제 뭐 아까 여기서 명친 건데. 그게 뭐뭐 중요한 게아니 다시 이제 f3번 불러서. 캐릭터 사진. 워크투2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등록을 어, 하시고. 어, 네, 껐다 켜도. 등록 안 되죠? 새로 고침. 이렇게, 이거를 이제 중간에 마지막 거를 시간을 좀 줘야지 좀 괜찮아요. 좀 gif 느낌스러워요. 왜냐면은 너무 줄어들었다, 밝아졌다, 줄어들었다, 밝아졌다, 줄어들었다, 밝아졌다. 이게 그냥 같은 사이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은 너무 그렇게 되니까는 일단 뭐좀 이렇게 만들긴 했어요 이제 해서 뭐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보기에서 이제 타임라인 그 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프레임 이제 레이어로 등록을 해서 각각 시간 지정하는거 요 시스템만 아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어 이제 어난 그러면 어? 어? 저렇게만 하면 되는거야? 그럼 난 이거 만들 때 저거 써야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저보다는 훨씬 더잘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요렇게 하는 도구다 그런 걸 알려드린 게 중점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튼 일단 좀 기본 갖고 있던 사진으로 편집해서 GIF 만드는 거는 어,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어, 일단 다음에 좀 소개해드릴 거는 다음 편에 좀더 많이 준비를 해와서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